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이항호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완전기초강의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특히 영어를 배울 때 ABC가 있고 한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기 니은 뭐 가나다라가 있잖아요 그쵸 이 차트를 볼 때도 똑같습니다 어, 영어 ABC가 있으면은 저희 차트에는 이 캔들스틱이라는 어, 언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완전 이 트레이딩에 어느 차트를 보던 이것이 뭐 해선이건 FX건 뭐 비트코인이건 차트로 차트로 진행이 되는 모든 것 이것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를 성공적으로 꾸준히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언어를 이해를 하실 줄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해외를 나갔을 때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르면은 생활하기가 편하지 가 않겠죠 불편하겠죠 차트도 똑같습니다 이 캔들스틱을 이해를 할줄 아셔야 내가 차트를 보았을 때 분석이 더 쉽고 더 성공적인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좌측에 빨간 색깔, 우리가 이것을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캔들, 캔들스테이의 약자로 우리가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측에는 그러면은 초록색깔 캔들이 있습니다. 자, 좌측부터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좌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베어리시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베어리시 캔들이라고 부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차트입니다 그러한 캔들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캔들 오픈 바로 이 위치 보이시죠 이곳이 바로 캔들의 오픈이 되겠고요 자그 말은 캔들이 시작이 됐을 때 캔들이 시작이 될때 바로 이 위치에서 시작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우측을 보시면은 0.64148 이라고 써있죠. 자, 이곳이 바로 캔들이 시작된 그런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NZDUSD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뉴질랜드 달러 대 US 달러. 즉, 간단히 말하면은 키위 달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1H라고 써있죠. 이것이 1시간인데, 자, 그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1시, 1시에서 2시, 2시에서 3시 이렇게 1시간마다 넘어갈 때 새로운 캔들이 생긴다는 건데요 보시면은 0.64148이 그 1시간 정각이 딱 되었을 때 닫히고 새로 열리는 그러한 어 가격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리시 어 캔들의 캔들 오픈이 바로 이곳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시에 오후 6시 이것이 열렸으면은 7시 이것이 닫히잖아요. 그렇죠? 그 1시간 동안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시간 캔들입니다. 자, 그래서 캔들 오픈이 0.6148에서 4 나왔으면은 거기서부터 오후 7시까지 그 움직임을 보여주는 캔들인데요. 보시면은 빨간색 몸통이 이것을 우리가 몸통이라고 부릅니다. 캔들의 바디 자, 바디 몸통이라고 부릅니다. 자, 캔들의 바디가 몸통이 쭉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면은 여기서 끝이 나죠. 자 바로 이곳이 캔들의 클로즈입니다. 클로즈. 자 오픈이 있으면은 클로즈가 있죠. 5시에 오후 5시에 캔들이 닫혀서 오후 6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캔들이 여기서 열렸잖아요. 그렇죠? 0.64148에서 오후 7시가 되었을 때 닫힌 곳이 바로 이 레벨입니다. 바로 0.6420 정도로 봐볼게요. 0.6420. 자 그래서 바로 이 레벨이, 이 위치가 0.6420 정도가 바로 이 캔들 클로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시간 동안 약 95핍 정도의 움직임을 주었다라고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또이 캔들의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양초 즉이 캔들스틱의 심지처럼 나온 이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삐죽 이렇게 위로도 나오고 밑으로도 나왔죠 이것을 우리가 캔들스틱의 위이라고 부릅니다. 이 캔들스틱 자체가 우리가 영어로 이제 캔들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어로는 양초입니다. 양초에 이제 심지가 있잖아요. 똑같이 이 그것도 이제 영어로 위기라고 부르는데 캔들의 위기 보시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자 보시면 우리가 오후 6시에 여기서 캔들이 열렸잖아요. 이 위치에서 그렇죠. 자 만약에 가격이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한 시간 동안 움직임이 이런식으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로 올라갔다가 뭐 내려갔다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그한 시간 동안의 움직임 속에 최대 이 정도의 움직임을 주었습니다. 가장 낮은, 그1 시간 동안 가장 낮은 저점이 바로 이 위치다.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러한 신지 모양이 생, 생기, 어, 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럼 위에 있는 위금, 그럼 똑같이 어느 순간 가격이 이 위치에 이렇게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오픈이 예를 들어서 밑에 있고, 여기서 이 상태로 닫혀, 어, 여기서 이 상태로 닫혀버리면은 캔들 클로즈가 위에 있는 거잖아요. 자, 가격이 캔들 오픈보다 위에 있을 때에는 이 캔들스틱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자그 다음에 이것은 불캔들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측으로 넘어갔을 때 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한 시간 동안의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고 있을 때 똑같이 이러한 윅을 만들면서 내려옵니다 자 다시 한번 캔들 오픈보다 밑으로 가격 오픈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오면은 색깔이 또 이렇게 베어 색깔로 캔들, 이제 빨간 색깔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자, 결국은 1시간 동안 이러한 움직임을 좀 반복해 주면서 오후 7시가 되어서 1시간이 끝났을 때 이러한 모양으로 닫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캔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우측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는 불캔들이라고 부릅니다. 불캔들, 불리시 캔들. 불, 캔들 아이고, 불캔들, 혹은, 불리시 캔들. 자,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러한 캔들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캔들의 오픈이 가격에, 어, 이제 가격, 캔들 오픈이 가격이 이 클로즈보다 밑에 있습니다. 왜냐면 하 열렸고 상승해서 닫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가격 오픈이 0.6420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캔들 클로즈가 똑같이 이제 0.635 뭐, 1호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캔들의 오픈보다 그 1시간 동안 똑같이 오후 6시에 생겨서 7시에 닫히고 7시에 다시 이제 새로 열리는 캔들라고 볼게요 자 7시에 이제 캔들 오픈이 여기서 생겼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잠깐 밑으로 내려왔어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색깔이 이때는 이제 빨간색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합니다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위글 남기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나서 캔들 오픈의 가격보다 더 위로 올라갔으면은 색깔이 다시 한번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때마다 다시 한번 위그 좀 남겨주면서 예를 들어서 쭉 올라갔 올라, 쭉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위그 남기면서 결국에는 최고점도 찍고 빠져주면서 위그 다시 남기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뭐닫칠 수도 있겠죠. 그럼 캔들 클로즈가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캔들의 윙은 보시면은 조금 더긴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베어리시 캔들의 몸통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불리식 캔들의 몸통이며 위아래로 긴 심지처럼 생긴 이것들은 우리가 캔들의 위이라고 부릅니다. 자베어리시 캔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캔들이고 불 캔들은 올라간 캔들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차트를 우리가 키면은 이것이 이제 몇십 개, 몇백 개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 하나 하나를 분석을 하기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 B, C라고 생각, 알파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 문장. 문단 이런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가지고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지 좀 기초적으로 좀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아참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것이 1h 즉 1시간 캔들이라고 좀써 있는 거잖아요 그죠? 1시간 차트니까 1시간 차트니까 이 캔들 하나하나가 1시간 짜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때 보시면은 1초에 있, 어 1초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달까지 한달 차트까지 있습니다 자이한 달을 누르시면은 이 캔들 하나하나가 한달 짜리이고 일주일 원위익을 누르시면은 이 캔들 하나하나가 일주일 짜리며 똑같이 하루는 하루 일봉이 되겠고요 하루 캔들 데이 캔들 이 되겠고 그 다음에 4시간은 똑같이 하나하나가 4시간 짜리 3시간짜리, 2시간짜리, 1시간짜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차, 우리가 우리 거래할 때 그러면 어떠한 차트를 보야 하냐 어떤 차트가 제일 중요한가 어떠한 타임프레임, 어떠한 시간이 제일 중요한가를 좀 이해를 하려면 은어 간단해요 가장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한달 차트에는 일주일 차체가 4개가 있고 데이 차체가 30개가 있고 그쵸? 31개일 수도 있고 4시간은 그만큼 더 배로 많아지고 1시간은 그만큼 더 배로 많아지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 하나의 캔들 하나의 힘이 그만큼 그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데 그 힘이 강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1분 차트를 보았을 때에는 이 캔들의 하나하나가 60초짜리밖에 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 차트 속에 노이즈 도 어, 노이즈가 상당히 심하고 우리가 방향성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차트가 아닙니다. 제가 주로 즐겨 이제 보는 차트는 데이 차트인데요. 데일리 차트인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4시간 차트가 6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시간 차트도 즐겨 조, 어, 즐겨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데일리 차트, 그 다음에 4시간 차트를 자주 봅니다 자 물론 한 주가 끝나고 새로운 주가 시작할 때는 위클리 캔들 클로즈가 닫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위클리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4월달이 끝나고 우리가 5월달이 시작할 때에는 먼슬리 캔들이, 그렇죠 한달 캔들이 닫히기 때문에 한달 캔들이 어떻게 닫혔는지 좀 보기 위해서 어, 슬리로도 넘어가곤 합니다. 어쨌든 평소에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데일리, 4시간, 1시간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키위달러 1시간 차트로 우리가 넘어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 텔레그램에서 세팅을 좀 어, 바꿔 놨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틀립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심볼 보시면은 색깔을 원하시는 색깔로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렇죠? 원하시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눈에 보기 편한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파란 색깔처럼 보이는 이 청록 색깔처럼 생긴 이것들이 이제 불캔들이고, 그 다음에 주, 약간 주황색, 어, 색깔을 띠고 있는 이것이 베어 캔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어, 캔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자, 이 캔들의 몸통의 길이, 그리고 캔들의 위 길이 또한, 어,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은 간단한데요 이 언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차트 속에 간단하게 이것은 진짜 기초적인 겁니다 연습하실 때이 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좀 연습을 하세요 트레이딩뷰에 오셔서 이런 식으로 가장 위와 가장 밑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를 그려두신 후에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차트를 자 여기가 이제 레지센스 저항선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서포트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캔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자. 어, 첫 번째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베어 캔들부터 주황색으로 띄어있는 베어 캔들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우선 이쪽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캔들 이해하기 첫 번째 몸통이 크면 클수록 방향의 힘이 강하다 캔들의 몸통이 크면 클수록 그 방향의 힘이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베어 캔들의 위기 길면 길수록 그 방향의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추가적으로 레지센스에서 나오는 블리시 캔들 또한 포함입니다. 자그 말은 무엇이냐? 이 레지센스 저항선이 있죠? 저항성이 있죠? 저항선에서 나오는 불캔들의 위의 위기 길면 길수록 그만큼 밑으로 나올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는 간단해요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빠지면서, 그렇죠? 자, 여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쭉 올라옵니다. 얘를이 캔들이에요. 지금 여기 붙여넣기가 잘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다가, 아, 불캔들려야지. 불캔들리겠죠? 가격이 여기서 오픈이 되었고, 그렇죠 바로 여기서 오픈이 되었고, 가격이 일시적으로 여기로 올라갔을 때, 그만큼 이 바잉 프레셔, 그만큼 올라가는 힘이 강하다는 건데, 올라가는 힘을 유지하지 못하고 쭉 빠지니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베어캔들이 완성이 되면서 위기 이렇게 길게 뻗어 나오겠죠 자그 말은 그만큼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하니까 이 방향성이 더 강하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 방향성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불캔들 한번 봐 볼게요 자 똑같이 캔들 이야기 불캔들 불캔들의 몸통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방향성이 강하다. 자 여기서 팁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캔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불리시 어, 인걸핑 캔들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것을 보시면은 이 캔들 하나가 이 캔들 하나가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캔들들을 사이즈로 싹다 잡아먹은 거볼 수가 있죠. 그쵸 보시면은 이캔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움직임이 이 정도 사이즈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캔들 하나가 이 캔들들의 몸통을 다싹다 잡아먹으면서 잡아 이런 식으로 크게, 아주 크게 나온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만큼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블리시 힘이 올라가는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몸통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방향성이 강하고요. 똑같이 밑으로 위기 길면 그 방향성이 또 강합니다. 바로 여기서 볼수 있죠. 이 불캔들을 보시면은 밑으로 쭉 내려왔지만 이 내려오는 힘을 유지를 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가격이 쭉 올라가지면서 긴 위기 남겨지는 거죠. 그만큼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는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몸통이 크면 클수록 방향성이 강하고요. 몸통의 이 위기 이 캔들의 밑에 위기 불캔들 같은 경우는 캔들의 위기 길면은 밑에 위기 길면 그만큼 올라가는 이 방향성이 힘이 강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봐볼게요 자 몸통도 작고 위기 위아래로 나왔으며 위로 그리고 밑으로 위기의 사이즈가 얼추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한 방향으로 길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힘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립캔들 이라고 부릅니다. 중립캔들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캔들이나 혹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 몸통이 상당히 작죠. 옆에 있는 것들 비교했을 때자 이러한 캔들들은 보통 서포트 그리고 레지센스에서 자주 나옵니다. 저항선 즉 지지선에서 자주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많이 보실 수 있죠. 가격이 서포트와 레지센스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가격이 브레이크를 밟는 차라, 어, 차에 비교를 하면 은 브레이크를 밟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립캔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 이제 강한 불캔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매수 기회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강한 베어 캔들이 이레지턴스에서 나온다면은 우리가 매도 셋업을 또 찾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 이렇게 완전 기초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 이러한 이 가격의 움직임을 어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은 장기적으로 거래를 할때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중립 캔들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중립 캔들의 힌트는 우리가 서포트, 그리고 레지닌스에서 볼수 있다. 자, 두 번째. 몸통이 비교적으로 작다. 그 다음에, 몸통이 비교적으로 작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위아래로 위기 있거나 한쪽으로 위기 길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어, 위기 길, 긴 거. 여기 보시면 여기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몸통이 비교적으로 작은 것을,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어, 서포트 레지센스 개념을 그리는 방법을 좀 몰라도, 아, 여기가 지금 현재 가격이 브레이크를 많이 잡는, 어, 많이 잡는 그러한 구간이구나. 이렇게 좀 간단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힌트를 잡, 어, 좀 드리자면은, 가격이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때에는, 어, 특히 레지센스와 서포트를 어, 좀 그릴 줄 아시면은, 가격이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때, 아, 가격이 이제 반대로 돌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추세를 어, 이어가는 그러한 어, 타이밍도 나오곤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작은 몸통들이 좀 계속되다가 추세를 계속 이어서 올라가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서포트 레이센스를 좀 그릴 줄 아시고 차트 패턴을 좀 익히셔야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캔들 하나하나가 어떤 것을 이제 우리한테 좀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어, 차트를 이해하기에 앞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인데요 어, 차트 이런 식으로 한 장을 좀 열어두시고 어, 좀 연습을 하실 때 서포트 레지던스 그릴 줄 아시면 그려 두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캔들 하나 안에 좀 움직임을 한번 좀 이해를 하시려고 해보시면은 나중에 가면은 실시간으로 캔들이 만들어질 때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차트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 그런 강의라고 좀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제 완벽 강의는 웹사이트에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떠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은 유튜브에 댓글 혹은 이메일 주시면 은 어, 바로바로 연락을 해드리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그리고 텔레그램 아이디도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은 찾으실 수가 있으니 연락 주시면 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